예, 이제 두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우리 벌써 열두 번째, 올해 시작해서, 이제 벌써 열두 번째 저희들 성소 분과와 예신 부모님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예, 좋으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음,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또 이제 점점 연말로 가면서 또 분주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주함 속에서 잠시이지만 또 당신 앞에 당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심에 당신께서 계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음성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저또한합니간 동안 잘지내셨 네, 네, 그 날씨가 어 많이 갑자기 또 올해는 정말로 음 많은 일들, 뭐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또뭐 이제 뭐 기, 기저 기, 이상 이상 기후라고 하기도 자연재해에 가까운 정말 예측 불허한 그런 날씨들 우리나라도 뭐 이제 가을이라는 것은 있긴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짧게 이렇게 여름 다음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리고 비도 가을에 또 너무 많이 와서 아마 여러 가지로 배추도 비싸다고 하고 그죠 올해 뭐, 에, 뭐 사과도 비싸다고 하고 과일도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예, 이 모든 게다그 환경과 관련이 있고 우리와 결국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수님하고 우리 직원분하고 그뭐 이렇게 요소수나 뭐 모든 거 반도체나 뭐 이런 모든 게다 나라와 나라 그죠? 예, 다 연결돼서 예, 우리가 예,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넘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분말 양처럼 외랑처럼 이렇게 또 어려움으로 막 다가오기도 하고 하여튼 참 쉽지 않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참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시대도이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렇게 기댈 수 있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 세상의 풍파에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 살아있는 하느님께 더 이렇게 그분과 만나고 그 살아있는 하느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제 쭉 같은 굉장히 오랜 시간 뭐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째 우리가 신앙 신앙에 대해서 또 특별히 신앙이라는 거 하느님 믿는 것이고 이제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그 너무 단순한 단단한 하느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약간은 그런 차원의 우리가 어쩌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좁은 협소한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 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이 내, 내가 자유롭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고 나는 뭐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선택하듯이 하느님도 굉장한 의지와 당신의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를 믿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왜? 내가 그려놓은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않을 수도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가 정말 원치 않은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 시련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고 뭔가를 뺏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등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다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도 하느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주 넓은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에서 진짜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느님을 이렇게 넓고 넓고 크고 예,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만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겪어야 될 어떤 과정 이제 성장통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구약성경에서 봤고, 이제 오늘은 신약성경에서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신앙에서 진짜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깊은, 넓은 그런 진짜 참된 의미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오늘도 어떤 일을 이게 신앙이 깊어질 때 영적 여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겪는가라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제 공유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런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예, 하느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끄시려는 과정 예, 그 여정을 이제 봤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 영적 여정에서 이제 조금 더한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셨던 일 바로. 이제 이집트 탈출이었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그리고 이제 예, 그러나 그 탈출한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탈출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요? 이제 광야 그 간단하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제, 이제 그대로 지름 그냥 나 길이 있는 대로 걸어가면 얼마 되지 않은 길인데 하느님께서는 그 길을 구비구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예, 이끄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신다는 거그 예, 광야라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그 척박하고 예, 메마른 땅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겪게 한다 그 과정 그 차원을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이제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선가 우리에게 우리가 에게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하느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하느님의 손에만 이렇게 기댈 곳이 그것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붙들게 많고 너무나 내가 막 대단한 것을 준비해놨을 때는 별로 하느님께 기댈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돈도 잘 모아놨고, 뭐도 있고, 뭐도 잘해놨고, 뭐도 착착착 난 빈틈없이 해왔다는 것을 의지할 때는 하느님께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의탁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광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걷어내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웃음> 우리를 말, 한마디로 말하면 무력하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고통과 걱정과 무력함과 상실 예, 우리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버리는 우리가 지탱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팀목을 걷어내는 그런 순간 같은 예, 그래야 이제 우리는 아 내가 기댈 것은 하느님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느님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고, 정말 하느님께 올 곳이 이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시간.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예정과 같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이제 홀로 있도록 우리를 이제 몰아간다. 예, 성령께서, 예, 그죠? 우리 예수님도 이제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광야에서 네 사십 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지내시고 이제 이제 사탄의 유혹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쳐 나가시죠. 바로 그런 시간들 그그 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아버지께로 온 마음을 모으는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서의 광야의 시간을 40일 동안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는 여정 안에 이런 어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통, 걱정, 무력감, 메마름, 어떤 시련, 상실, 실패 이런 시간들을 하느님께서 이제 즐겨 배치하시고 사용하신다.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구약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의 그런 어떤 그런 과정 광야 여정 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봤다면 이제 신약으로 오늘은 넘어오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의 위기 사랑의 위기라는 책에서 조금 이렇게 갖고 온 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판된 책인데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했던 떴던 그 책에서. 이제 그이 내용들을 오늘은 좀 갖고 와서 함께 제 함께 살펴보 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영적 성장, 우리들의 영적 여정, 영적 성장, 신앙 생활 뭐 이렇게 생각하 수도 고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그 인간의 성장의 과정 이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이 누구나 이제 뭐 어린이에서 이제 뭐 청소년기, 청소년기, 뭐 사춘기, 그다음 사춘기 청년기, 청년 성년 이렇게 성년에서 노 중년 중년에서 노년 이렇게 과정들을 겪는데 누구나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위기들을 이제 겪는다는 거지 뭐 신체적인 위기도 겪지만 또 여러 가지 삶의 우리 우여곡절이 없이 그냥 그냥 쭉 아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아마 여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반드시, 반드시 예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여정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어려움들들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영적 여정도 이와 똑같다. 이게 공통점. 영적 여정에서도 이 위기, 아까 얘기한 광야의 여정과 같은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겪는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복음 말씀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변화, 하느님 나라에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그런 영적 여정을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들 겪어야 될 이제 과정 안에서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오히려 오히려 놀랍게도. 한날 들어가기 세상에서 잘 뭔가 성공하고 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점 우리가 더 뭔가 싹부더 커가고 뭐 능력도 그렇고 재력도 그렇고 뭔가 굉장한 그렇게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더 커져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 여장 안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 단순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아주 이렇게 연약해지는. 예, 그런 길이 우리가 영적 여정 안에서는 세상의 그런 성공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예,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아주 큰 한나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 우리는 이제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 여정 안에서도 자꾸 착각하는 것이 더 많이 기도해야 더 많이 봉사해서 더 많이 내가 막 대단한 일을 해야만 뭔가 되게 큰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신앙도 깊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그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세상에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영적 정도 영적 여정도 거기에 비춰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반대의 길예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죠? 예수님 반대의 길, 뭐 우리가, 우리가 보면 뭐 기적도 베풀고 물론 놀라운 일 하시지만 그것이 핵심 메시지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마주한 순간은 언젠가 십자가의 연약함 그런 바로 내가 강해지고 커져서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로서 이제 막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뭐 짠짠짠 막 마술처럼 그것이 아니라. 그냥 연약한 어린 아이로 연약한 존재가로 목숨을 내어주는 그그 모든 것 그래서 세상의 길과 아주 다른 그 길로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위기 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내가 큰 사람 큰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남들이 볼때 번듯한 사람으로 서야만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그것 안에서 반대로 오히려 그 반대의 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위기의 시간들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이 구원의 방식 하느님 구원의 방식에 예수님이 보여준 구원의 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이제 정말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신다는 거. 네. 그런 그런 당신의 방식에 이제 익숙하도록 그냥 쉽게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더 크고 더 대단하고 그런 방식이 우리 안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이제 이제 조정 변화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이제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번 물으시는 그 장면 바로 전에 그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세 번째로 나타난 그 복음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이제 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다 가잖아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냥 마치 잡포자기한 듯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때 이야기예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드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이제 그들이 허당 친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세팅이 아무튼 예수님이 그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뭐 새벽이라 아침이라 누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잘 받아들이질 없었으니까 예수님 나타났지만 예수님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겠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옷으로 뛰어들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님이시다라고 말 듣자마자 옷을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뭔가, 뭔가, 뭔가 베드로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이따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고,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물에 배에서 내려 보니 이미 먹을 게막 숯불도 있고 뭐뭐 뭐 이렇게 준비가 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다 시몬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묻히러 끌어올렸다. 네, 이제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신 세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제자들 제 사이에 예수님의 사이에 뭔가 새로운 이제 부활 이후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같이 이제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아까 우리가 복음에서 본 것처럼 이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곧옷을 누르고 예, 그래서 이 호숫가로 헤엄쳐가서 결국에는 흠뻑 젖었겠죠. 베드로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그가 무슨 말씀을 듣거나 무슨 무엇을 얻어누리고자 생각했는지 알수 없어요. 아무튼 그가 그런 무언가 다급해 보이고 물에 뛰어들고 그죠? 뭔가 분주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음, 그런 어떤 알수 없는 행동에 대한 예, 그런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오늘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은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무언의 말씀 행동과 동작으로 아주 차분한 몇 마디 안 되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그런 다급하고 뭔가 막 분주한 베드로에게 예, 서두르지 말라 어떤 점잖은 타이름을 예, 건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복음에서 볼수 있죠. 왜냐하면 서두를 이유는 예, 아무것도 이제 없고, 예, 그죠? 예,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가 너무 평온하게 그 제자들은 막 고기 못 잡아서 주님이시다 막 베드로는 또 물에 빠지고 막그그 이제 건져오고 막 등등 분주한데 예수님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숯불에 이제 그들이 잡은 고기를 달라고 하시고 아침을 먹자고 하시는 이 아주 이제 소용돌이치고 있는 뭔가 막란난 분주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아주 그냥 늘 하시던 것 같은 평온한 아침 식사를 <웃음> 일상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제 이제 그런 거 그런 먹고 마시고 뭐 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당신도 달라지셨고 새로워지셨고 아주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제 이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치 서두를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고 너희도 아마 베드로가 마치 이제 뭐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뭐 주님이란 말씀을 듣고 막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물에 빠지고 막 이런 것 같은 묵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을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런, 그런 뭔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겪고 난 예수님은 아주 더뭐 더 원래 그러셨지만 더 크신 분처럼 다가오고 계시지 않는가 서두를 필요 없다. 뭔가 그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안심하다 만 하는 듯이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래서 어뭐 어쩌면 그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조급해하고 우리가 예막 너무 불안해하고 우리가 단지하고 뭐 잘했다 못했다 스스로 그런 어떤 내 기준 하느님의 눈이 아닌 나, 나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분주하고 뭐 평가하고 단지하고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느님은 하느님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이 제자들을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마치 그냥 편안하게 너희들 배반한 거, 뭐 이런 거다 주님께서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 편안한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네, 우리들에게 하실 일을 그냥 고요하게 당신의 리듬의 속도에 맞춰서 해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 네, 그런 예수님을 이제 이 복음에서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재회한 이 장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까 복음에 나온 것처럼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다 이제 뭐 말하지 않아도 이제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온 존재로 이제 알수 있고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라고 이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당신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제 첫 제자들 불러셨던 장면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겪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묻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그날 다만 그들은 이 평화로운 현존 예수님의 이 존재 여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현존에 완전히 지금은 압도당하고 있는 듯한 그분은 아주 단순한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네. 그분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역이 아니, 그들은 막 주님을 위해서 뭐 과거에 우리 알듯이 중 예수님께서 그 그죠, 당신을 내주신다고 십자가 죽음 막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는 막 스승님 뭐 우리가 네?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맞서 싸우겠다. 뭐 하늘에 뭐 불을 내려서 하늘에 군사들을 불러서 막 그런 막 그런 것들이 다. 자신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주님 그런 어떤 그런 것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주도하려고 했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은 부활 이후에는 그런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뒷전으로 물러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도록 가만히 이제 있어야 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소박한 밥을 먹는 일이라는 거죠 주도권을 행사하는 분은 이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목숨까지 막뭐다 도망가고 이제 알아요 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구나 주님께서 살아서 움직이고 이끌고 주, 주관하고 주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도권을 행사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제 그분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과거의 방식으로 막 우리가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 그런 인간적인 방식 그들이 이제까지 의존해왔던 그런 감각적인 관계 뭔가 감각적이로 보여야 되고 느껴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뭔가 뜨거워져야 되고 막 뭔가 그런 감각의 의존해서 그분이 뭐 대단하다 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면 와 우리 이런 스승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대단한 게 우리도 잘될 거야 이분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니까 이런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에 그렇게 예수님과 그분을 믿었던 관계는 끝이 나버린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차원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직 제자들을 안에는 이제 이런 방식이 익숙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들과 그들 기존에 그들이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예,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그들이 이렇게 이제 의, 의탁하고 이제 따라가는 방식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아직 제자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제자들을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주 참 뭔가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뭔가 편안한, 너무 단순한, 거창하지도 않고 이제 마치 그죠? 우리도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그죠? 뭔가 잘못하고 막 뭔가 미안하고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내가 성적 공부도 못해갖고 성적표도 안나고또 뭔가 뭐 문제들이 일켜서 막 그러면 별별 별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부모님이 막뭐막막뭐 이걸 드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괜찮아 와서 밥이나 먹어 뭐 이런 느낌 같은 <웃음> 그렇죠? 어, 괜찮아 와서 아침 먹어 내가 준비한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 응? 얼마나 너희들도 <웃음>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뭐 집자가 사건 이후에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또 부활했다고 듣긴 들리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뭐 불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망간 우리들이 참 면목 주님을 어떻게 만나나 이런 여러 가지 혼란에 그런, 그런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죠 아침이나 같이 아침 먹자 우리 걔는 굉장히, 굉장히 따뜻한 그죠 그런,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피워놓은 오닥불에 둘러싸고 앉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준비한 것 안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단순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침 준비해 생선 구우려고 모닥불도 주님이 피웠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빵도 준비하셨고 그분은 그들이 그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십니다 밤새 했었지만 뭐 물고기가 안 잡은 그,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부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나 제자들이 막혼란속에다 흩어졌고 막 숨어 지내고 그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 쪽으로 이제 피폐해져 있겠는가 지쳐 있겠는가 숨 숨죽이고 있겠는가 그 모든 걸 아시는 거죠. 모든 일 하나하나의 그런 그들을 만나기 위한 이 모든 일 하나하나의 그분의 사랑 어린 관심이 배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을 상상해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소박하게 아침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그들은 이전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의 그런 그들인 것 같지만. 지금 이제 그들도 제자들도 뭔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이전처럼 그분께 자유롭게 말을 걸지 못합니다 이제 뭔가 예수님이 달라졌다는 거 부활 이후에 예수님 달라졌고 그 달라진 예수님을 감지하는 제자들도 느끼고 있는 그 제자들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서 아침을 차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뭔가 달라진 것이죠 과거처럼 뭔가 막 뭐 이게 웬일입니까, 스승님? 뭐뭐 뭐 말을 내세우지 않아요. 뭔가 그러나 그이 준비한 예수님 준비한 이 소박한 일 앞에 그냥 그대로 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제자들도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아들어야할 제자들과 스승 사이의 관계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부활 이전에와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아주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예로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이제 마, 마리아 막달레나 아시죠? 그 막달레나가 무덤에 갔다가 이제 비무덤에 가서 이제 동산지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을 이제 모셔갔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셔가서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 이제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 뭐 처음에는 예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알아보고 스승님 하면서 그분에 붙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를 이제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것을 넌 모르느냐.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제 그 예,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아까 얘기한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로 제자들을 이제 만났던 것처럼 마리아와 달레나하고도 새로운 관계로 이제 나가신다는 거, 새롭게 만나신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죠. 네, 예, 그 마리아와 달레나는 예수님 발치에 몸을 던져서 그를 붙들었어요. 이제 그러고서 아마 그 상태로 조금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20장 이제 11절에 보면 예예 예. 마리아야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쁜 이 선생님 하고 이제 대답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마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신 이 분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마라. 야, 자 이제 이제 이제 그만 나한테 매달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라는 과거에도 예수님에게 굉장히 의존했고 친밀하고 굉장히 어떤 의탁하고 이게 매달리고 붙지 없는 마치 이렇게 붙드는 감각적인 그런 예수님에게 의존한 거죠. 나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시고 에, 나에게 에 마리아야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그런 차원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마리아가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제 더 이상 나를 붙지 들 마라. 이제 뭔 얘기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할 줄을 모르는 난 부활한 이제 몸이다 이제 너더 이상 과거의 그런 그런 그런 차원으로 나를 붙들려 하지 마라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만나야 된다 부활한 이후에도 부활하기 전처럼 그렇게 그런 감각적이고 뭐 이런 위로를 받고 뭐 위로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관계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여기 너너 너, 너와 함께 여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시고 이제 너의 아버지신 하느님께 올라간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그죠? 우리가 이제 위안을 받고 싶고 하느님께 위탁해서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붙들어 잡히는 신앙의 차원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걸 줬을 때 나도 감사하고 좋고 뭐뭐 뭐 그렇지 않을 때는또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 어려움 있을 때또왜 이렇게 실현주시냐고 또 벌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우리의 우리가 이런 저런 세상의 것에 또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일들 뭐 사건들 여러 가지 일에 일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로 내 앞에는 분명 어려움이 펼쳐졌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차원의 믿음으로 그런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느님이 지금 이 일을 내 앞에는 분명 내가 원치 않은 방식이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좋은 일을 계속하시는 그 하느님이실 거라는 그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관계로 그런 관계로 이제 우리들을 만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신앙의 차원이 그렇게 이제 이전에 포근한 인간관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익숙했던 그 무엇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의 관계를 너와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다른 차원으로 이제. 그분은 점잖게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를 돌려세우고 뭔가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그분의 부활로 이제 그녀에게 부여되고 이제, 이제 당신의 부활로 이제 그녀에게 새로워졌고 이제 그분의 승천으로 완성돼 이제 승천으로 그분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새로운 수준의 영적 성장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여정을 이제 가도록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그분을 맞도록 만나도록 이제 그런 지평을 그런 토대를 이제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당신을 만나도록 그녀를 이제 마리아 막 박사나 우리들도 이렇게 초대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이제 여정에서 우리가 똑같다는 우리가 이게 다 우리들 얘기인 거란 얘기에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곳에 이제 이르게 되면 이제 어떤 차원의 영적 여정을 이렇게 잘뭐 이것저것 처음에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교회 활동들 직책들 될수 있고 뭐 이런 것이나 기도도 그렇고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서 이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어느 곳에 딱 이르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도록 아까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과 새로운 뭔가의 관계를 만들어가시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도 그렇게 새롭게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요구한다. 그런 차원이 아까 는 아까 마리아 목달라는 게 위기처럼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형태가. 그 일은 충분한 사전의 경고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늠할 사람이 거의 없다. 왜냐? 내가 예상한 성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되게 좋은 쪽으로 막 긍정의 방식으로만의 성장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도구를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리고 주로 그런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광야의 여정 위기 뭐다 메마름 그런 방식으로 더 깊은 관계를 이끌 때 그런 방식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성장이라고 생각 전에안 하고 이게 하느님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이렇게 한다는 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펼쳐진 일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 고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듣고 그 동안에 우리가 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순간이 태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관계를 더 새롭게 깊게 맺고자 하는 차원의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내적 생활에 있어서 이제 아직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의 방식은. 좋은 것을 좋은, 늘 좋은 것으로 좋은 방식으로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래서 이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재조정하고 변화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런, 그런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 이거 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하느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좁은 문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그죠죠 예, 하느님 나라의 문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예, 그 아주 좁은 문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만 걸 이제 그런 이런 차원의 문 자체가 이만해서 좁은 문이 아니라 이런 방식이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당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좁은 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제 이런 어떤 재조정의 시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되는 이런 시기에 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만 새롭게 될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관계 맺는 법도 이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당연하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면 내가 이웃을 만나는 방식, 내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 내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느님의 가짜 신앙은 뭐냐면 기도하고 하느님께 맨날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신앙이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진짜 맺어졌을 때는 그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신앙인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다. 그 우리 좀 기도, 기도 안에서 하느님하고 진짜 내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주 엄밀하게 그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계속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그냥 그냥 약간은 공연물이처럼 그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우리가 새로워지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상하고의 관계도 내 삶의 방식도 이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피상적이 그리고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영적 여정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차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더 깊은 차원으로 당신과의 새로 과거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만나고자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의 이제 영성 생활 안에서 피상적이고 굉장히 자기 관념적이고 그냥 생각 속에 아, 하느님 사랑이시지. 하느님 좋으시 은총 주시지. 은혜이지. 아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 삶에 하나도 힘이 되지 않는 그냥 뭐 누가 부르면 어, 하느님 사랑이시고 구원이시지 그렇지 그런데 그냥 관념 속에 생각 속에 그런 피상 속에 있는 하느님이 이제 좀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깨어진다고요 이제 부서지고 진짜 하느님과 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 맺는 그분을 그분을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만나는 그래서 하느님 내 삶에 굉장히 개입하셔 갖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 차이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그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낡은 관계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워지니까 새롭게 낡은 관계는 이제 끝나고 낡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대하고 세, 세상을 바라본 눈들 이런 낡은 모든 것들이 이제 이제 그런 것이 끝나요. 예, 그런 걸 끝나 끝나고 이제 이제 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더 성숙한 차원으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 이제 예, 이제 더 아까 얘기한 대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느님과의 그런 여정 여, 여, 여정에서 그런 시기를 겪어서 이제 새로운 길그 그런 시기가 하느님이 나를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라는 걸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걸어가면 이제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알아본다고요. 뭔가 뭔가 다르다는 걸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뭔가 요즘 달라 보인다. 뭔가 새로워진 것 같아. 어 뭔가 그런 느낌으로도 그런 걸 알고 또 삶의 변화로 모습으로도 알고 그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예, 우리들이 흔히 예, 많은 경우 막뭐 우리를 막게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꼭뭐 뭐 조금 잘못하면 아유 성당 다니면 뭐해 하 달라진 것도 없는데 예, 이제 그런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차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새로운 이제 이제 이렇게 영적 여정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을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잘 걸어온 것처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하고의 관계를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내가 할 몫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해나간다면 그런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관계가 그, 그 위기를 그 여정을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려 나가는 순간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여정 안에서 이런 위기, 위험이 반드시 따르지만 이런 위기를 통한 성장 이 그런 시간은 굉장한 성장의 시간, 더 깊은 차원으로의 초대라는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우리가 이 순간이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정상적인 과정임을 굳게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이 신앙의 위기 또 생활 삶의 위기는 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한층 깊이 파고들도록 하는 초대의 기회가 된다. 진짜 하느님을 이제 조금 더생 조금 더 친밀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그냥 문자 속에 성경 속에 교리서 속에 기도 속에 갇혀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생생한 하느님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해 온 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들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겪도록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우리의 차가워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 있죠. 예, 그거는 그 그런 순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야애정처럼 성령께만 하느님께만 예, 이제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 동안 의존했던 것들을 이제 이제 독립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 영적 여정에서 깊어지는 차원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예, 뭐한 40분 조금 넘게 45분 정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하신 한,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그냥 느꼈던 것이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더 그냥 요즘에 신앙생활이나 사는 얘기나 나누실 분이 있으면 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요합니다. <웃음> 그래요 뭐 다른 거뭐 말고 그냥 늘 하던 얘기라 뭐 계속 이 주제로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다들 비슷한 얘기들 거의 다 나눴던 분들이고 해서 따로 뭐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지 않겠고요 그 이제 저희가 이게 올해 아마 저희가 3월인가 부터 했어요 제가 그죠 8월에 한번 쉬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간중간 뭐 행사가 겹쳤을 때 잠깐 쉰적 있고 그래서 하여튼 12번 제가 했고 이제 올해는 다음 다음 2주 2주 예, 그죠 2주 후에 예, 13회차 모임을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는 일단은 마무리를 이제 하고 왜냐하면 12월에 또뭐 서품식에 또 저희 신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 이제 입시 뭐 준비에 여러 가지 등등 저희가 좀 분주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올해는 이제 13회에 걸쳐서 예, 그래도 우리가 그 짧은 여정이 아니었어요. 길뭐 숫자로는 열세 번 정도라도 별로 안된것 같지만 그래도 그죠 모일 때마다 한 시간씩 한 시간 이상씩 어떤 때는 이렇게 참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다들 분주하고 어려우실텐데 또 이렇게 한 시간 또 조금 어떤 분은 조금만 핸드폰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그죠 어떤 분은 차에서 바쁜데도 또, 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다다음 시간을 이제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 내년에도 또 새로운 걸로 할 수도 있겠고 뭐 신앙생활 얘기는 더 이렇게 또 계속해도 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할 수도 있겠고 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이제 다다음 주 모임이 이제 올해는 이제 마지막 이제 모임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인내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분들 분들께 오늘도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신앙생활에 진짜 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성소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또 추워지고 있, 있으니까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다다음주에 예, 이제 우리가 또 만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침 기도하고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 좋으신 주님 저희들 또 이렇게 오늘 모임을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뭐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긴 시간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건강과 또 은총과 복을 주셔서 또 남은 한해 얼마 남지 않은 한해또 추워지는 겨울 또 건강과 또 몸과 영혼을 잘 돌봐서 또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보호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